어3명이야몇 명이네? 哎哎어哎哎哎 어 l l t t 어 언제 또렇게 맞아다어아아아고아아아아어아아 <목소리> <어딜 가려고. 나무리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둘에> 들어가는 아아시다 <목소리> 으아, 으아, 으 뛰지마 뛰지마 럭펄라이럭 펄럭 펄럭 펄네 오케이. Lost, 아 일로. 복수 아까워. 일로. 나도존 오지마 와와리다다와와와와와와와 아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아, 위험해. 자, 두각이나 보자. 히야! the good kill, good kill.